안녕하세요 데미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엔잡러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률 지식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죠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과 지식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엔잡을 시작하시려 할때 필연적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을 하나 더 마주치게 되는데요 바로 세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같은 엔잡러라고 해도 유형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들이 다르고 신고해야 할 내용들은 물론 용어들조차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가뜩이나 일에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세금 신고와 처리 문제로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엔잡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헷갈려하는 내용 중 하나이면서 프로 엔잡러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 세무 지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게 될 내용을 큰 틀에서 정리해보자면 엔잡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무 내용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4대 보험에 관한 내용을 다시 크게 두 가지 엔잠러의 유형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두 가지 엔잠러의 유형이란 첫째,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둘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둘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두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즉,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아 일을 하시던 유튜버, 웹툰 작가, 콘텐츠 판매 등의 일을 하시던 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즉, 두 직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하며 소득을 얻게 되는 이중근로소득자로 일하시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 신경쓰셔야 할 내용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하실 때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 업체 중한 업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발급받고 나머지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두 직장에 다니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원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드문 편이 아닐까 싶고요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공제자료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한 곳에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쪽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합산해 신고를 하시면 엔잡 사실을 밝히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론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될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으시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시든, 제품 OEM 또는 리셀링을 하시든, 사업자를 내고 진행하는 모든 엔잡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엔 먼저 가지고 계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보통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또는 법인 사업자이신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확인방법은 너무 간단하게도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함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우선 일반과세자의 경우엔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7월에 상반기에 대한 신고를 다음에 1월에 하반기에 대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조금 더 엄격해서 1년에 총 4번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고요 앞서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6개월마다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이걸 3개월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경우엔 의외로 간단한데요 우선 회사에서 원래 하시던 대로 연말정산을 하시고요 다음에 5월쯤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 근로소득과 엔자을통이 얻어진 모든 소득을 말 그대로 종합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중근로소득자분들의 경우엔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때 제출한 공제자료 등을 다 함께 포함해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놓친 연말정산 자료를 이때도 적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엔잡러분들 중에서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신고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을 같이 신고를 하면 세금을 두번 내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즉 합산한 소득이 높아지니까 세율 구간 자체가 올라가서 세금이 늘어나는 개념이지 세금을 두번 내는 개념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첫째, 국민연금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하시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도 각 사업장별로 가입하시게 됩니다. 이 역시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요. 셋째, 산재보험도 역시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금액을 전부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고용보험은 주사업장에서만 가입하십니다. 즉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가 나의 엔잡을 알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전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인이 두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공제자료는 한 곳에만 지출을 하시고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쪽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해 신고합니다. 그래야 N잡 사실을 알리지 않는 데 보다 유리하니까요. 둘째, 그 외의 경우라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이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보통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엔 연간 2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고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연간 4회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N잠러가 필수적으로 하시게 될 내용인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되고 앞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된 내역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금을 두번 내는 개념이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엔 4대 보험을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하시게 되는데 단 고용보험만 둘중한곳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엔잠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처음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기초 세무지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절세를 비롯해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회계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뒷광고 아니고 저희 내용을 감수해주는 친한 친구이자 정말 세심히 상담을 진행해주시는 전문 세무사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나누고 싶은 노하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의견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N잡을 뛰기 위해 대표적인 N잡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